안녕하세요 리선드도 강좌를 하고 있는 에건 스튜디오의 꼬른비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포토샵 2022와 카메라 로가 업데이트가 됐죠 13.4였는데 14.0으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달라진 게 뭐가 있나 찾아보니까 우선 제일 눈에 띄는 건 프리셋이에요 카메라 로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프리셋을 뭔가 하나하나씩 넣어주고 있는데 이번엔 좀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번에는 쓸만한 게 어느 정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면, 조절이 가능합니다. 조절창이 있죠. 근데 또 이게 또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해졌습니다. 근데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서 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물론, 어, 개개인적으로 만든 건안 돼요. 이것도 뭔가 옵션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되고 뭐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사용해보시면 을 좋을 것 같아요 레트로, 시네마틱, 흑백, 뭐 음식, 풍경, 라이프스타일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하나하나 사용해보시면 을 좋을 것 같고 리셋을 시키고 어, 마스크 부분이 좀 달라졌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브러쉬, 뭐, 아, 리니얼, 레디얼, 뭐, 이것저것 아, 따로따로 있었는데 이게 한꺼번에 합쳐졌어요. 그리고, 어, 셀렉트 서브젝트. 오브젝트 셀렉션이랑 비슷한 그게 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사용을 해보니까 오브젝트 셀렉션보다 좀더잘 잡아주는 것 같기도 해요. 아무래도 뭐 발전이 된 건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 우선 이제 잡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오버레이로 그리고 밝기라던가 이렇게 조절이 따로따로 가능합니다 색온도도 조절이 가능하고 나름대로 괜찮게 잡아주는 것 같아요 뭔가 더 추가를 하신다고 하면 애들을 눌러서 이번에는 뭐 하늘을 따로 잡겠다 근데, 하늘 같은 경우에는 그, 하늘 합성 그런 느낌은 아니고, 이렇게. 밝기라던가, 색깔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넣어두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근데 이게 과연, 라이트룸에는 들어가 있나? 라이트룸에 들어가 라이트룸에 들어가야 있어야 할것 같은 기능인데, 어쨌든 포토샵에 들어와 있습니다 색깔도 집어넣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하늘은 지금 너무 화해 가지고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따로따로 할 수가 없는 건가? 하늘 따로 뭐 서브젝트 따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우선은 좀더 사용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저도 어, 많이 사용을 해보진 않아서 자 여튼 다시 리셋을 시켜주고 오픈. 아 이게 오픈할 이유가 없구나 자 여튼 새롭게 달라진 게 뭐가 있나 물론 뭐 뉴럴 필터도 많이 달라졌고 하긴 한데 오늘은 다른 얘기를 좀할 거예요 아 그리고 오브젝트 셀렉션도 굉장히 심플하게 바뀌었습니다 뭔가 자기가 계산을 해요 심플하다보다는 기 어떻게 보면 편리한 거죠 이렇게 따로따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잡힐 거다 라고 계산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따로따로 물론 이 부분의 색깔도 바꿀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빨간색을 쓰긴 하는데 핑마스크랑 헷갈릴 것 같으니까 이걸로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오브젝트를 표시, 표시해주는 색깔로 가능하고 자, 여튼 원래 오늘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요근래 질문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들이죠 니키파이의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만드나요? 빛내림을 어떻게 하나? 그리고 패스스톤에서 포토샵 연결을 어떻게 하는가? 단톡방에서도 물어봤던 문제이기는 한데 음 요근래 리플로도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가이드라인을 리키파이에서 어떻게 보느냐. 간단합니다. 우선은 가이드라인을 내려요. 이런 식으로 내려놓고, 리키파이에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이 페이스, 페이스 툴이 이만큼이 다 내려와 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지금 저같은 경우에는 QHD이기 때문에 음 해상도가 좀 높아서 이게 다 보이긴 하는데 FHD 모니터를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페이스 툴이 이만큼 내려와 있기 때문에 보이질 않죠 사실 이거를 접어주시거나 아니면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주시면 이 부분에 쇼 가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가이드라인이 나와요 간단하죠? 아 우선 한 가지는 됐고 물론 이제 보기 싫다 그럴 때는 껐다 켰다할수 있습니다 듣고 두 번째 빛내림이죠빛내림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죠. 가장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퀵 마스크죠. Q 퀵 마스크에 들어가셔서 그라데이션. 역시나 한쪽은 투명으로 그라데이션을 위에서부터 내가 원하는 방향 뭐 이런 식으로 내려주시고 퀵 마스크에서 빠져 나와서. 되도록이면 새로운 레이어로 만들어 주시는 편이 좋아요. 그래서 컨트롤 J를 눌러서 간단하게 한다고 하면 그냥 단순 커브로 밝혀주는 방법도 있고 실제로 좀 빛이 내려오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어, 커브에서 노란색을 올려주셔도 되긴 하는데 그거보다는 음, 카메라로에 들어오셔서 이런 식으로 색깔을 넣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좀더 밝게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아 했던 것처럼 커브를 올리던가 아니면 이 부분을 스크린으로 바꿔주시면 밝아집니다 여기서 이 정도가 되겠죠 너무 티가 안 나나? 좀더 내려야 될것 같아요 핀마스크, 그라디언트, 아니면 쭉 내려서 새로운 복사 레이어, 컨트롤 J죠 그리고 나서 카메라 로왜에 들어갑니다 해번 색온도를 바꿔주는 거죠. 색도 바꾸고 뭐 여기서 노출을 올려도 상관이 없기는 한데 그렇게 하게 되면 조절이 안 되니까 우선은 빠져 나와서 여기서 다시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어,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이런 게 있고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은 여기 여기서 그라디언트. 어디갔지? 여기있네 그라디언트로 들어갑니다 그라디언트에 들어가셔서 이 부분을 클릭해주시고 요 영상으로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음.. 아마 찾아보기가 귀찮지 않을까 저는 솔리드가 아닌 노이즈로 바꿔줍니다 노이즈로 바꿔주면 뭔가 폴 스미스 같은 그런 색감이 나오죠 여기서 RGB가 아닌 HSB 왜냐면은 색깔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나중에 만들기가 좀 귀찮아지거든요 그래서 s a t u r 을 쭉 내려줍니다. 끝까지 내리시면 안 돼요. 끝까지 내리게 면 흑백이 돼버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내려주시고 투명을 클릭해 주시고 오케이 러스네스는 100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좀 확실하거든요 라인이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서 리니어가 아닌 앵글 앵글로 해주시고 위치를 잡아줍니다. 빛이 어디서 어떻게 올지 요 하얀 부분이 빛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나 이 위에 이 부분이 마음에 드는데라고 하실 때는 대충 위치를 잡아주시고 앵글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이만큼 이제 비쏟아지게 되겠죠. 이걸 가지고 카메라 로우에 들어갑니다. 그러 이제 처음에 물어봐요 스마트 오브젝트로 바꿀 거냐 아니면 레스트라이즈를 할 거냐 스마트 오브젝트로 바꿔 주셔야 나중에 어, 블러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으니까 꼭 이걸 넣어주세요. 이쪽으로 해보시게 되면 나중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세온도를 오락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더 세게 하실 거면 은더 올리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우선한 50정도 올려주고 여기다 한반 정도 25정도 올려주고 있습니다 안 올라가네요 이게 좀더 자연스럽더라고요 색상이 이렇게 해 놓고 우선은 지금 이게 말이 안 되죠 색깔도 그렇고 뭐 기타 여러가지 우선은 스크린으로 바꿔서 밝은 느낌이 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블러를 추가해 주죠 빛이 이렇게 쏟아지진 않으니까요 적당히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앞쪽이 보기 싫다라고 하시면 아무래도 빛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들을 지워줍니다 어, 브러쉬를 100으로 해 놓고서 그냥 이렇게 지우셔도 되고 이렇게 지우게 되면 너무 티가 나죠 그래서 저같은 경우에는 오파스텔좀 낮춰요 낮춰서 이렇게 약간 지워줍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워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음, 어두운 부분만 따로 잡아서 지워주는 경우도 생기겠죠 오히려 뭐, 그게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알트 2를 넣어주시고 칠합니다 이게 아니다 싶을때는 컨트롤 i 식으로. 빛을 내리는 것 자체는 어렵지가 않아요 이제 어디에 들어오고 어디에 없어지냐 그거만잘 해주시면 될것 같고 음그다음이 뭐지 패스트스톤에서 포토샵 연결 굉장히 간단합니다 패스트스톤에서 포토샵 연결하시는 방법은 설정에 들어가서 환경설정 그리고 프로그램 여기서 추가 해 주시고 포토샵 프로그램이 있는 그 폴더에 가서 이 포토샵 프로그램을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 추가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어쨌든 이걸 클릭해 주시고 열기 이렇게 뜹니다 저는 있으니까 또 되나? 또 되네? 필요 없으니까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튼 오늘은 약간의 소소한 팁에 대해서 해 봤습니다 시작같은 경우에는 지금 뭔가 새로운 기능들이 더 많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도 많이 만져보질 않아 가지고 아 뭔가 새로운 게 발견될 때마다 영상 찍어서 올리던가 아니면 라이브 하는 도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